앙펜씨, 앙펜씨, 이거좀 읽어주세요.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 이게 주인아줌마 냄새나. 어머, 뭐.. 이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앙펜이의 예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나우리뭔 <웃음> 소리.. <웃음> 아이, 뭔 소린가. 너 맛있는 걸로 주마. 어? 뭐지? 나우리저 방금 책을 모르고 먹어버린 것 같은데요? <웃음> 저 책, 책 모양 켁기다 야, 아무렇지도 않게 캡 모양 케이크이라고 캡 모양 케이크 있네 <웃음> 어 그럼 아, 방금 나옵니다 아니 날. 방금 분명히 <웃음> 분명히 방금 캡 모양 케이크라 그랬는데 네. 재료 중에 엔더 진주라는 거있습니까 진주 꿈 없다 지옥을 잠깐 또 가야 되나 그 무서운 지옥을 지옥? 음... 그럼 일단 나는 여기 수락관에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겠네. 일단 나는 몸이 찌뿌둥해서 낑낑낑낑. 딩... 딩... 딩... 딩... 딩... <웃음> 그거 금지열쇠. 금지열쇠. 뭐... 답도 갔더니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저저 털어. 지금 덜아요. 야! <웃음> <웃음> 지금 털어 털어. <웃음> 진짜 노답이다. <웃음> 어, 근데 <웃음> 저엔더에는좀 있었어요. 좀줘 봐요. 어, 엔더에는 자체가 있었어? 만들었어요 아 어, 아니, 우와! 필요해. 이 정도면은! 오. 어, 이 정도면 충분 해 음, 옳지 어? 어? 아. 아니 던져도 근데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예요? 어, 근데 분명히 사람이 지었는데 이거는? 와 정말 이게 뭐지? 신기한걸? 어? 이거 <웃음> 왠지깐 <웃음> 어, 자네... 이게 뭐지? 정말 신기한걸? 아아 별거 아닌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로. 근데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갑자기? <웃음> 아, 아 이분 그 추노꾼 양반이라고, 예, 우리의 어떤 모험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아 냄새를 아주 잘 맡아. 아 맞아. 그리고 그 무사 시험 무사의 검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대. 신분이 올라간대. 오. 오, 오 무사가 될 어, 수. 있대 바로 그냥 어 오늘 나 그러면 출정을 못 나갈 것 같아. 아니 나랑 같이 갔다 오자 <웃음> 너를 내가 조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어떻게 출정을 나가 에이 우리 삼명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에이 우리 뭐우 어? 천민 삼명제 우리 한날 한시에 나서 다른 시각에 죽기로 약속했는데 그니까 제가... <웃음> 예? 난좀불이다가 죽어야겠어 아이씨. <웃음> <웃음> 그러면 죽는 시간이 지금이 될 테야 지금 <웃음> <시야>. <웃음> <웃음> <웃음> 소문에 의하면 용자비를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어 우리 전화를 어, 어. 우리 임금님 전화를 낮게 할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어 치료 오. 치료할 수 있는 거? 음, 그럼. 어 꺾였다. 갑자기 확 꺾였는데. 그막물 속에 있나? 내가 근데 물은 그 비린내 나서 냄새를 잘못 맡네. 어 여기 번거도 있는데 수중 번거. 음 그러네 물이 약간 잠겼나 봐. 어 여기나 어, 돌아간다 번거다. 번거야? 와 여기 흡기 속도 많고 어디서 숨을 쉴수 있고 어디서 숨을 쉴수 없는 거야 이거. 그니까 헷갈려. 어 이따 이따 이따. 어 여기가 또 물속이 된다. 우와 물다 없앴네. 어 역시. 빠진다, 빠진다. 물, 빠진다. 오, 빠진다빠진다물빠진다 오, 이자오일 자국, 파본주. 이자쭉 파는 중 물만 날 걸, 여기 물이 던데. 타서, 아까 찾았어 찾았여 에고, 타서. 보여. y 이 u you, you, you, you, 요 o u you, you, you, you, 여 o u 여기야? 여기 물 뿌려놨어? 어물 뿌려져 있다. 아이씨. 안방지. 어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아이씨. 여기, 여기 밑에는 물 있어? 없을걸요? 어물 들어왔다, 물 들어왔다. 나도 칠. 잠깐. 오. 아, 아우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비 삼비삼비어삼비 잠비, 잠비, 어, 잠비. 일단은 아저씨, 여기가 사는 입구에요? 흑염룡이래. 아 a m 여기가 z 염룡이 사는 입구예요? s 지에 g 염룡이래아 맞다 여기 가야지 병철 씨도 다른 차원 문 찾을 수 있지. 아 y o 있다 What is Yogi? What is Yogi? w h 우와. 아야 어, 이거. 미... 앙펙씨 앙펙씨 거가어떻왜야 이거 거기 아니야 막아 막아 거기 블러으로 막아 허기블러으로 막아 안펙 죽어 막아 빨리 막아 막아 막자면다 죽어 앙펙씨 막아 앙펙씨 막으라고 앙펙씨 막으라고 막자면다 죽어 앙패나더 올라가야 안팩. 돼앙패나더 올라가야, 안팩. 올라가야 돼 철이 려져찰려줘 <웃음> 이때 병철씨가 못 오고 있어 찰려져 철씨쭈쭈쭈쭈 빨리 깨줘 깨줘! 이걸로 깰수 있어! 어 이걸로 깰수 있어! 맞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로.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어디선가 누군가 <웃음> 무슨 노래야? 나를 바라고 있어 어디서 <웃음> <왜서> 들었지? 이제서 <웃음> 끝까지 다른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근데 잘 싸우고 있어! 오케이 음. 총으로는 어떻게 안되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됐다. 지금인가? 우, 에이씨, 에이씨, 가 에이, 점프, 점프. 초으로써초으로써초으로써초으로써초으로써 절반 왔다, 절반. 절반 했어? 저저저 깨야 돼, 저 깨야 돼, 수정, 돼, 돼 수정하나가 수정하나 수정하나 수정하나 수정하나 어디? 수정하나가 어디? 지금. 오 잘못 하다 죽는다 진짜 여기서. 오, 깼어깼어깼어깼 깼어. 와, 내려온다! 지금이니! 우와, 너날 알았어! 아. 아! 오케이! 주도권 양반! 정말 다 썼다고? 어, 나 지금 병철군이 잘해주고 있어! 좀만 아, 버텨! 주자, 주자, 주자, 주자, 주자. 우와! 그래, 폭발! 폭발하는 애들 잡아!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우와. 어 얼마 안 남았어. 좋다. 장전했고 어디야? 어디다. 어 진짜 이제 한 발. 한발한 어, 발, 한 발. 됐다. 어 됐어 또. 크게 엄청 못 나가. 양반부터 회수하고 그다음에 살리는 거는 어쩔 수그 다음에 살리는거는 어쩔수 없지 의관 나으리랑 다시 오는 수 밖에 그기다 그기 여기 거기 별로 올라가라 아닌데아 올라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있는거 같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됐다 오케이 일단 내 목표는 됐다 참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힘겹고 어. 고든 싸움이었어요 본인 세상으로 먼저 떠나세요 광대씨 돌아가면은 아저씨한테 꼭 해줄 말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요? 아니 저는 이 세계로 돌아갈 수가... 어? 감동적인 장면에서 죄송한데요 예. 밑에 물좀 받쳐주세요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집현전에 들어가는 게 맞나? 자네 뭘 궁시렁대면서 오나? <웃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보다 이제 내 계급이 높아질 거다 이 말이다 <웃음> 너 높아지면 나 잘해준다 했지 않나? 아 맞네 맞네 아 그러네 아 근데 진짜 병철씨는 어디 계신 거지? <웃음> 왠지 가까이 다가가기 무서운데 <웃음> 자연스럽게 서 <해서> 이쯤에 아오 <웃음> <How? 웃음> <웃음> 어? 따고? 아오! <웃음> <How? 웃음> 어머니 소자 임관합니다. 와, 예, 그러면은 일로 오거라. 방금 어머니가 아니라 오랑우탄이 한 마리 있었던 거야. 오랑우탄. 케이크 먹어야지 않겠니? 어머나, 아니 이거 파리 크라상에서 봤던 생크림 <웃음> <웃음> 스트로베리 케이크. 나을이, 자, 왠지 지금 여기에 없는 병철 씨가 생각나서. 제가 두성민 갑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예예. 경찰이가 누군데 날 이렇게 잘해 주는 건가? <웃음> 어디서 익숙한 향기가 나는구만. 어디서 익숙한 캐릭터의 냄새가 난다. 아! 어? 어? 우리 광대 왔느냐? <웃음> 저 사실은 제가 임관을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러느냐? 예예예 예, 예, 좋아 그래 아... 재료는 얼마나 모았느냐? 저 책과 깃펜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게 사실은 추노꾼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제된 광채가 저한테도 필요하옵니다 저. 아네 일단 이 깃털이랑 먹물 주머니는 가지고 있으니 하나씩 주겠네. 근데 아무래도 음... 정제된 광채는. 추노꾼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의원 나으리가 저기 정제된 광채가 있으신지요? 아! 이름표가 마침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오빠! 아! 어쩔 수 없지요 저하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저하 지금 임관 못하면 내년에 할줄 알아 어떻게든 구해보시죠 나으리 여기 상인 나으리 이름표 팔아요 아 이름표 그가옷 비용으로 하나만큼은 주십시오 아하우하우하우 서비스어 두개다 어 마침 두개 어? 안올라갔다 어 뭐야 송제된 광채 어 좋아요 자 그럼 저기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어떠... 자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자네의 영혼이 여기 있으면 어떡한다 말인가 안 개꿀띠 나 임관해야 되는데 내년에 박사 학위 딸 때까지 아니야, 에이, 연구실에서 보자 h 나 하나 더 있어 o y s Hannah toys, 하나 더 있어, h toys, Hannah t o 임관해야겠지. 내년에 학사, 박사, 석사까지 다 따야겠지. 석사는 이미 따다아 나갔어? <웃음>